알려. 야 다들 막판에 미친놈들처럼 변할 텐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. 내가 가지고 다니기 안전하게 해줄게. 278번 라 자, 그럼 타이머가 3분 남았을 때 다시 여기서 만나자. 그때 작전 알려줄게. 구설 20개야. 당신들이 말한 규칙은 어떤 게임을 하든 폭력을 쓰지 않고 상대방의 구슬을 모두 따면 되는 거였어. 난 아무런 폭력도 쓴 적이 없어. 이 게임은 룰이 모였어 내가 잘못했어 알리 내가 너 오해했어. 근데 나 이렇게 죽을 수 없어 미안해요 <웃음> 형 <웃음>